다시 움켜지고, 하나님이를 팔아도 먹고, 새빨간 뉴스로 눈을 멀게 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에 가게 된다고, 너에게 사, 라지라강요해 하지만 기죽지 마, 울지 마, 시작해. 당신이 귀여라면 소원을 말해, 이 벽장 문학 대기 중이신 언니들이 있잖아 기대해 언니들 세운 무대에 초대받은 거야 전설의 왕 언니가 전수해 주신 인나는 문화유산 언니들의 전력은 화려하고 생각 하고다 지독해 포착근럽과 모텔광장 경찰서까지 성려에단사 아직 모두 장착한 여백 같은 요정들 쫄지 마, 와와 쫄지 마, 와와 빨빨 맛센 언니 입었께된 언니 그릇지 온빠인 언니 핫바텀 다 못한 언니 아. 기가 막나 해 귀한 문제도 귀하 차별 도저수 언니도 못해 솔로의 맹수에 다진 건 모든 바와 같지만 방평생 연마 한끼 갖춘 퀸이한다 의심 말고 의지해 언니들 노래 따라 불러봐 마법의 멜로디를 외워봐 너만의 어두웠던 과거는 버리고 예의 있게 빌어봐 들어줄게 전통신 <놀람> yo s a i n n e v e r n u ain't never head head on Only like me Wah wah wah Wah wah wah You ain't never head r get like me